아,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. 이 사람이 하는 얘기랑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틀려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해라고 붙여놨는데 서로 얘기가 틀려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. 무슨 일이냐면 커피가 언니, 라푼젤이 동생, 손님이 왔어. 근데 이제 커피는 다른 테이블에 있었고 라푼젤이가 손님을 확 받고 있었겠지. 그래서 이제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커피가 와가지고 재떨리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. 라푼젤이가 이렇게 해서 저도 할줄 알아요 그런 거야. 그래서 이 커피가 재떨리를 태블리에 치면서 손님 앞에서 유자를 불러서 이이블리를 장면 봐달라고 그러고 이 커피가 이라푼젤리를 데리고 되게 싫가서 얘기를 했대 나는 이제 몰라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커피 말은 이라푼젤리가 저도 할줄 알아요. 참견하지 마세요. 그랬대. 그래서 전부 다라푼젤리 보고 얘 예, 네가 잘못한 거야. 그래도 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. 그랬는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일 끝나고 나랑 애들이랑 밥을 먹으러 다 갔는데 이라푼젤리랑 커피랑 가게 앞에서 달리가 난 거예요. 이 커피가 라푼젤리 입에 담을수 없는 얘기잖아요. 그런 욕을 한 거야. 그리고 옆에 있는 유자랑 아라가 가격표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무마가 된 거예요. 그리고 내가 너무 찜찜한 거예요. 내가 너무 찜찜해서 집에 가서 CT를 돌려봤어요. 근데 이라푼젤이는이 커피한테 일곱 글자를 말해. 근데 여기 라푼젤이랑이 커피 사이에 제3의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딱첫 스타트만 들은 거야. 저도 이것만 들은 거야. 뒷말은 못 듣고 그래서 얘는 저도 할줄 알아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렇게 분명히 들었대요 근데 얘는 저도 할줄 알아요 얘기했대푼리가 얘한테 잘못은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저도 할줄 알아요 이건 잘못한 거 맞아요 얘가 근데 그러면 끝인 건데 참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커피가 홍동네다닫아내면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들한테 제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전해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또또한 명이 추가가 됐어요 공주랑 리모콘이랑 나랑 이렇게 봤어 CCTV를 이 리모콘에도 물어봤어요 예저때 너랑 또 문제가 두 번인가 세번 있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피랑 리모콘이를 이렇게 붙여줬어 지금 또 너네 둘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는 사람이 오늘 나한테 죽는 거야 너네 알겠지? 그러니까 뭐 끝까지 거짓말 했다면 안 듣기 거짓말을 해 지금부터 마음이 약해져서 인정을 하는 순간 그 사람 나한테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 지금 저 둘이서 내가 왜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냐면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 이제는 결단을 내야될 때가 온것 같아서 <목소리도 <목소리도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커피가 라푼젤 이랑도 문제가 있었고 커피가 리모콘 이랑도 문제가 있었고 커피가 사탕이랑도 문제가 있었어요. 근데 커피랑 사탕의 사이에서 한 일은 내가 알아서 뭐라고 하 끝났어. 그리고 물티슈 둘 사건은 둘다 거짓말을 하길래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. 그래서 내가 그냥 신경 안 썼어.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세 명이 막 여론조성하고 물타기하고 막이거 너무 싫은데, 나도 안 하는 걸 하네? 그럼, 추사실을 왜 받아줘요? 아이뭔 뭐 일만 있으면 자르고, 뭔 일만 있으면 자르고 하면은, 무슨,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. 맞잖아요. 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린 친구들이니까,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은, 솔직하게 말해라. 어, 겁도 좀 주고, 야단도 좀 치고, 그래서 인간 만들어야지. 이거 거짓말도, 하다 보면 버릇이 들고, 이게 한두 번 넘어가주면은, 습관된다니까요. 내가 진짜, 여러분, 오죽했으면 물어보겠어? 커피랑 라푼젤 어떻게 됐어요? 진실의 거짓? 커피의 거짓말이 밝혀졌어요.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내들끼리도 이제 한참 혈기왕성하고 막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데 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. 둘만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다른 언니들은 자기 편을 뒤에서 만들어서 라푼젤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던 거가 싫은 거예요 나는. 가정이니? 그런 건 아닌데요. 진실은 알고 있었어요. 내가 목격한 것도 두배 정도 있었고 진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고민하는 척한 거예요.